전투기 훈련 중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10-47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04년경 교통재해 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로부터 6년 뒤 전투기를 타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의연의 판단 당의 약관 교통제의 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사고라 함은 이항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의미하며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서 항공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쟁점 검토, 쟁점 전투기가 당해 보험약관 교통재 분류표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재 분류표에서는 사망에서 예시하고 있는 항공기는.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공중을 비행할 수 있는 탈것을 의미하며 그 본래의 용법에 전투 또는 훈련 목적의 기구는 제외한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기관으로 예시하고 있는 유형의 말미에 모두 등일하고 기재한 점으로 보아 그 종류를 제한해석할 수 없습니다. 피신청인의 보험가입 권유 녹취록에 의하면 상담원이 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자 망인은 조종사라고 답변하였고 상담원은 조종사는 보험가입하기가 까다로운데 배우자가 신한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였고 따라서 이건 피신청인은 당해 피보험자가 그 직업의 특성상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군대 내에서 전투기 조정과 관련한 일을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전투기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사고와의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쉽게 알고 있었음에도, 보험계약 인수 실무 지침에 별다른 제한 조항을 두지 않았음은 물론, 보험계약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거절하는 것은 신인치에 위반됩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교통제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